작년서부터 뭔가 이렇게 상승기에 타고 가는 해운. 피가 많아요. 한번 좋아하면 쭉. 외골수야.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소심해. 많은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연애는, 연애상제자로는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동생이다. 그렇지, 그렇지. 여자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자가 이거를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요지까지할수 있나? 저는 조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 입니다 저희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어떤 기운이 좀 있으신가요? 여기 오니까 좀 색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제가 방송을 촬영을 하거나 그려본 적이 없고 좀 감회가 새롭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러면첫 시작은 네네. 궁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 궁합이요? 네. 이 남자 사주를 둘러볼 때 불안간에 이렇게 비춰주고 남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러는 사주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기생사주지 작년서부터 뭔가 이렇게 상승기에 타고 가는 해운 내가 볼 때는 올수 내년수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궁합을 봤을 때는 나쁜 궁합은 아니지 내가 볼때 지금 잠시 잠깐 이렇게 연애는 할지 몰라도 이 여자분 운기로 봤을 때는 혼사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어 혼사라는 거는 결혼할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연애는 연애 상대자로는 괜찮아 네. 좋다 소리가 나와 근데 어. 내가 만약에 내 동생이다 여자가 그러면은 또치라 그러지 아, 네. <웃음> 둘이 네. 어떻게 보면 여자가 아까와 이 사주가 만인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깝다요이 사람이 귀에서 지금 내가 이명처럼 귀에서 좀 뭔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특정적으로 귀가 조금 이렇게 귀 쪽으로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두 분을 봤을 때는 궁합은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 둘이서 층이 있어. 여 잘났네, 나 잘났네. 여자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자가 이거를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감정이 언제부터 조금 생겼을까요? 남이. 내가 볼 때는 둘이 앉지는꽤된것 같이 보여져요. 둘이서 호흡을 맞추면서.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보여져요. 음.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있었겠지만, 네. 그때부터 호기심을 갖고 네. 남자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 응. 그러면은, 감정은 아무튼 남자가 조금 더. 더 있을까요? 많이 더 좋아했고, 사귀는 걸로 나와. 결혼은 아니고. 어. 어. 만약에 둘이 만약에 한다면은, 결혼은 잘안 맞는 건가요? 원래 여자 사주가 높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네. 일부 동사를 아. 못하는 사주예요. 일부 종사라 하는 건결혼했다 네. 실패하는 걸 얘기해 나 아직 지금 혼사의 문이 열리진 않았어 한 3년 정도를 제가 볼것 같아요 3년 남자는요? 남자 같은 경우도 아직 혼사의 문이 열리진 않았어요 이 남자도 끼가 많아요 어, 한번 좋아하면 쭉 왜골수야 여자 같은 경우는 좀이 여자가 변덕이 좀 있지 금방 실증을 많이 낸다고 봐야지 두 어, 번째 알려드리고 네.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남자분은 배우 이종석 씨요 여자분은 아이유 씨두분이 이제 열애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음... 얘네들 결혼까지 할수 있나 아까 말했듯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한 3년만 만나봐라 소리가 나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알 일이 있고 볼 일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제점사는 그러면 네. 이분들 일정이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좀... 상승장구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여기가 겨... 연애를 안 했으면 더 올라갈 수가 있었어. 아이유가. 이게 잘못되면 은또 나락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더더 더 연애를 좀더더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약간. 지금 두 분도 아무튼 탑 자리에 있어요. 언제까지 좀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한 3년에서 5년. 근데 항상 입조심하셔야 돼. 이두 분은 구설이 많이 따라요 시계제이 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아이유요라는 사람은 건강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소심해 난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도 이게 깊게 파는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이 올해 내년에는 병원에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수 있는 그런 수가 들어왔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요 입만 조심한다면 <웃음> 승승자군고 할것 처럼 보여집니다